네 반갑습니다 스몰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의 2022년 5월 7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새벽 0시 43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식시장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3포인트가 하라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2644.51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종합주가지수 할 때, 포인트란 말을 쓰죠. 포인트. 단위가, 단위가 포인트입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우리나라 주식 다 포함해서 평균 가격이 2644.51포인트입니다 선물시장도 포인트라는 단어를 쓰죠 이렇게 포인트 뭐 단위 원이 아니고 포인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종합주가지수란 말이죠 종합주가지수 자 지수은행에는 항상 100이라는 숫자가 존재합니다 지수에는. 그럼 100은 언제들을 100이라고 합니까? 100이라는 숫자는 언제들를 말하는 거죠? 100은? 예, 100은 자, 제가 적어놨습니다. 역사를 강의하기 위해서 미리 예, 다 정리를 해놨죠. 자, 주식시장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100은 언제를 말하냐면 1980년 1월 4일 시가를 말합니다 시가 이거. 종가가 아니고 시가 입니다 자 1월 4일 딱 4시 그 시작하 전에 동시효과 그럼 9시에 나오죠 동시효과가 8시부터는 그때 주문 다 받아 가지고 8시부터 9시까지 체일되는게 바로 아침 동시효과 주문받아서 하는 거죠. 그때의 시가가 자 얼마 나왔겠죠. 전체의 삼성전자도 나왔을 거고 전체의 시가를 어, 발행주시수로 나눠가지고 가중평균한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의 가격을 100으로 본 거예요. 100으로 이제 정해놓은 거죠. 예. 그때의 삼성전자는 얼마였나? 삼성전자는 8,500원이었습니다. <웃음> 자 얼마나 올랐는지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자, 1980년도에는 1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 5월 6일 종가로 오죠. 2644.51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6배죠. 26배가 올라온 거예요. 지금. 6 0가 올랐고 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나눠 봤습니다저 액면 분할 하기 전에는 삼성전자가 2 0 1 7년도1 1월 2일에는 2 8 0만원 이었습니다 2 8 0만원2 8 7만원0 0 0원 10,000원, 10,000원, 1 0 0 자 종합주가 지수는 25배가 올랐어요 자 1980년 1월 4일부터 오늘까지 2022년 5월 6일까지 42년 동안 26배가 올랐죠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은 그게 비해서 몇 배입니까? 338배니까 종합지와 지수에 비해서는 어자 338배 나누기 25배 를 해야 되겠죠 11월 2일날을 지금 비교를 하는 거니까 예 네. 종합 주가지수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13배나 올랐어 13배 그렇죠 주가 지수 대비 13배 높이 올랐죠. 그만큼 우량한 주식이었죠, 그죠? 네. 최고의 히어로 종목이었습니다. 종합 주가 지수 대비 뭐한 배도 아니고 두 배도 아니고 13배나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 거죠. 그때의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삼성전자. 자 보시면 주가 종합 주가 지수 있죠. 종합 주가 지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주봉으로 보도록 할까요. 이제 역사를 보는 거니까 자 종합주가지수에는 100이라는 숫자가 존재한다 했죠. 지수 안에는 앞에 쭉 가보면 여기가 100입니다. 1980년 1월 4일 시가가 100이죠. 고가는 106.88이고 저가는 100입니다. 자, 이때를 100으로 본거예요 종합주가지수를 예, 그래서 지금 2644.51 이죠. 26배가 이렇게 예, 상승한거죠. 42년 동안 자, 저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습니다.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그죠 거래가 이제 터졌어요. 지금 보니까 86년도 부터 거래가 일어난 거죠 그전에는 뭐 거의 거래도 없었습니다. 그죠 음. 자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복등을 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내리막길이죠. 89년도 올림픽 끝나고부터 그다음에는뭐 행보장인데 그 이후에는 하락을 합니다. 종합주까지 수가 그래 가지고 어떻습니까? 91년도 김영삼 정부 들어섰고 예, 91년도 그 다음 92년도까지 하락을 하죠. 그 다음에 93년도는 또 상승합니다. 94년도도 상승하죠. 95년도에는 또 하락합니다. 96년도에도 하락하고 97년도 드디어 i m f 터졌습니다. 추풍나게입니다. 그죠? 종합주가 지수로 400포인트까지 하락합니다. 이, 이때는 이 올라갔을 때는 얼마입니까? 예, 1000포인트였죠. 그죠? 1127포인트까지 갔던 게 예. 반타작이 돼 가지고 391까지 추락합니다. 391포인트 391포인트 추락하고 9 8년 던자 IMF 기금이 들어오는 거죠 298까지 떨어지죠 298 288 288까지 떨어집니다 1000포인트 하던게 288이니까 뭐, 5분의 1토막 된거죠 지금 288까지 떨어지다가 예, i f 기금이 들어오면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죠 예, 들어오니까 아 99년도에는 폭등을 합니다 그죠 1년 동안 2000년도 뭐 밀레님의 시대 가지고 y2k 뭐 해가지고 2000년도죠 추락을 합니다 폭락을 하죠 또 2001년도에는 또 이게 또 행보를 합니다 그죠 자, 2001년도에는 9.11 테러가 일어납니다. 2001년도 9월 11일 날 9.11가 터졌지죠 이거는 이제 월봉이니까 2 0 2000... 0 2001년도. 그죠? 여기, 여기서 9월달이면, 요 은봉이 9월달입니다. 그죠? 9월 28일까지 추락을 하죠. 예. 9.11 테러로 인해가지고 최저점입니다. 그런데 10월달에는 또 올라칩니다. 10월달에는 양봉이 되죠. 그 9.11 테러 이고 난 다음에 우리 정신이 또 올라칩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갑니까? 2002년도 3월 29일까지 올라칩니다. 자, 2002년도는 월드컵이 개최됐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 한일 월드컵 개최됐죠. 4강 신화를 이룬 역사적인 해죠. 2002년도 3월 29일까지 주가는 폭등합니다. 월드컵 특수효과죠. 우리 변방국가가 아시아변방국가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 주가도 올라쳤던 거예요. 얼마까지 갔습니까? 고가 914 포인트까지 갔죠. 자, 300 포인트 하던 게 914.93까지 올라갑니다. 고가. 세 배가 터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월드컵도 지나니까 이제 추락을 하는 거죠. 네, 어디까지 갑니까? 저가 512 포인트까지 갑니다. 자, 1000포인트 갔던 주가가 이제 512포인트까지 갔던거죠, 주가가 2003년도. 음... 그러면서 또 4월 때 4월장은 또 올라치죠. 2003년도 4월장은 또 올라칩니다. 쭉또 올라갑니다, 주가가. 2004년도까지 올라치죠. 2월까지 올라칩니다. 또, 2005년도도 계속 상승합니다. 이 고점이 이제 돌파가 되는 거죠. 이거. 이 고점이 1000포인트인데, 1071이죠. 오른쪽에. 1071을 돌파하니까, 이렇게 올라칩니다. 1000포인트, 1000포인트 부러짓던 1000포인트를 돌파를 하죠. 그 돌파했던 게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까지 가죠. 2,000 포인트, 2,063 불. 자, 1,000 포인트 같은 게 2,000 두 배, 더블 난 거죠. 두배 언제입니까 이때가 고가가 예, 2007년도 10월 31일 얘가 최고가로 돌 돌파를 하죠. 이때가 고가가 2,070.86, 2,070.86까지 올라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합니까? 11월장은 추락을 하죠. 은봉, 대음봉이 발생합니다. 엄청나게 폭락을 하죠. 2008년도. 자, 해외증시도 마찬가지였고, 이 2000, 그죠? 고가가 2085인데, 2085 갔던 게 어떻게 추락합니까? 이건 뭐, 증시 망하는 줄 알았죠. 이것도 하락할 때는. 자, 2085까지 갔던 주가가 저가. 892까지 떨어집니다 반은 토막 그죠 예. 네. 반토막 나버리죠 반토막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800 892까지 갔으니까 저가가 914 저가가 892까지 떨어졌죠. 추락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락하던 주가가 또 어떻게 합니까? 2009년도에는 또 올라칩니다. 그죠? 네. 2010년도는 또 다시 올라칩니다. 이 고가를 또 돌파를 해요. 이 고가가 2085인데 이걸 돌파를 합니다. 또. 그죠? 돌파하고 또 어떻습니까? 네. 돌파하고 가볼까요? 네. 추락을 하죠? 이죠. 이걸 돌파를 하고 추월을 합니다. 환장하겠죠. 네. 자 이렇게 2011년도부터 또 추락을 했다가 2012년도에는 또 행복하죠. 행복했다가 계속 행복합니다. 2013년도에도 왔다 갔다 합니다. 2,000 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2014년도에도 행복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2016도까지 왔다 갔다 하죠 그죠 2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2017년도 부터 또 올라 칩니다 자 2000포인트 하던 그 주가가 그죠 이 고가를 돌파를 하니까 정신이 없죠 2200포인트 돌파를 하니까 22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까지 갔다가, 다시 2500, 2500, 2000, 여기가 2600포인트죠. 고가가 갔던 게또 하락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행보를 하고, 또 추락을 합니다. 이때가, 예, 코로나로 발생된 해입니다. 이때가, 그죠? 2020년도 3월 31일까지 추락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뭐, 증시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때. 예. 3월달. 근데 이게 추락을 했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예. 종합주까지 수 1,4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게 이제 고가가 어? 2,600에서 예. 저가 1,400, 뭐, 반토막 단 거죠? 반토막 됐던 주가가 또 올라치죠. 이때가 저가가 지금 1439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3000포인트가 여기까지죠. 더블 나 버렸죠.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또 더블 나 버립니다. 이때 이제 최고가가 아, 3300포인트. 예. 3000포인트, 3000포인트 그렇게 부르짖던 주가가 3,300포인트까지 돌파를 한 거죠. 이때가 6월 30일. 자, 6월 3, 2021년도 6월 30일까지 상승했던 주가가, 예, 봉 발생합니다. 7월 달부터. 자, 최후가는 3,300포인트. 지금은 얼마입니까? 2,600포인트. 예. 추락을 하고 있죠. 모양이. 음봉이 계속 발생합니다. 장대 음봉은 2022년도 1월달에 장대 음봉이 발생되면서 MACD는 매도신호가 발생되었던 것이죠. 어제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면 이까지 이 고점까지는 내려갈 것이다. 거의 이 고점에서 지금 머물고 있죠. 그죠? 이 고점을 지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추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추락을 하면 되면 연두 색깔까지 가겠죠 그죠 이, 이 연두 색깔이 계속 지지를 해왔단 말이죠 종합주가 지수에서 그 연두 색깔 61선 361선 예, 60일선 여기가 여기 60일선입니다. 60일선은 예, 이동 평균선이 200 2453 2 4 53이 되겠습니다. 2453 앞으로 200포인트는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올랐던 주식이 내려간단 말이죠.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그런 속담 있죠. 산이 높으면 골도 깊어요. 예, 매도치는 세력들이 이익 실현을 이런 데서 한단 말이죠. 여기 시울산에서 매수했던 세력이 여기서 혼자 청산을 하고 이 매도했던 세력이 여기서 또 이익을 실현하고 공매도 해가지고 추락시켜가지고 수익을 보고 선물로 매도쳐서 수익보고 콜, 콜 옵션 매도 쳐서 수익 내고 풋 옵션 매수해서 수익 내는 그런 하락 구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식 시장은 매수를 해서 주식을 매수해서 청산하는 게 목적이지만 원래 이 파생 바닥은 하락장에서 수익을 거둬갑니다, 이거. 하락할 때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장기간 내에서. 그럼, 매수는 long 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이런 단어가 생겨난 거죠, 그죠? long, l-o-n-g. long 이라는 말을 씁니다, long, long 이 매수 포지션을 말했습니다, 이게. 쇼트라는말 쓰죠. 셔터, 짧다. S H O R T. S H O R T. 셔트. 매도 포지션이라. 매도 포지션. 했어. 이게 하락할 때는 짧고 하락은 짧고 상승은 길단 말이죠. 상승은 길어요. 매수 포 매주 매수 포인트는 길고 어, 매도 포인트는 짧아요. 짧은 기간 내에 하락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롱쇼 음, 뭐, 포지션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이긴 역사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흥망성서를볼 수가 있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행보했다가 이렇게 또 올라칩니다 월봉 차트가 이렇죠, 그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MACD죠, MACD 지표 자체가 MACD 지표입니다. 어, 이동 평균선 간의 간격을 또 이동 평균해서 그때의 교차점이 여러 데가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MACD 지표 자체가 네. 그 현존하는 가장 어, 대표적인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지표입니다. 그 MACD는 현존하는 가장 어, 그래도 그 지표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세제표로서 추세로먹어야 될지 뭐 행보해 가지고는 어느 세월을 돈 봅니까? 그죠 추세장에서 한번 해 먹고 좀 쉬었다가 보세요. 추세장에서 한탕 해 먹고 또 추세장에서 한탕 해 먹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대 세력들은 자 매도 포지션이 지금 구축됐죠? 그죠 여기서 한탕 해 먹는단 말이죠. 장때은 음봉이 나오면 한탕 해 먹고 떠나는 거예요. 뭐, 이, 어? 두달 만에 해먹고 떠난단 말이죠. 이 수도 한탕 해먹고 떠나는 거예요. 지금 보시오. 자, 이 거대 세력을 보세요. 한탕 해먹고 간단 말이죠. 이때는 바로 안 나타났지만, 3, 4개월 뒤에 하락을 시도하죠. 그죠? 한탕을 해먹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주세장에서. 매도, 매도 신호 나올 때 한탕 해먹고 가고, 매수 신호 나와가지고, 여기서, 한 3, 4개월 쉬었다가, 여기서 한탕 해먹었죠, 그죠? 한탕 해먹고, 갓 떠난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비실비실 놀다가, 외도신로 나오죠? 여기서 이제, 장태금봉 나오면, 한탕 해먹고 떠날 겁니다. 이 거대 세력은 이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어 주식시장, 음,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아, 42년동안 26배가 올랐다. 그건 부동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삼성전자에 만약에 예, 투자를 했었으면 액면 예, 분할 하이전까지 2011년도 11월 2일 날 338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여기 있죠 자 삼성전자가 2017년도 11월 2일날 최고가 입니다. 액면분할을 했었죠. 액면분할을 이때 했습니다 5월 3 1일 액면분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만원 5만 대로 됐죠 지금 그래서 이 주가가 이렇게 흘러왔던 겁니다. 자, 1980년도 삼성전자가 제일 앞대가리가 8,500원 입니다. 1980년 1월 4일날 시가 8,500원 이죠. 이런, 이런 주식이 287만 6천원 까지 올라 칩니다. 아까 표 보셨죠 그죠? 287만 6천원 8,500원짜리가 338배입니다 자 주식투자의 최고의 우량주는 삼성전자 였었죠 자 이렇게 예, 과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본방송은 선물옵션 전문방송이죠 한번, 또, 금열장이 폭락을 했으니까 폭락하게 된 원인과 그때의 주체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기술적 분석, 차트도 중요하지만 이 내면에 있는 이 정보가 더 중요하죠. 차트만, 차트도 물론 중요해요. 그죠? 중요 안 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차트 안에는 다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내용을 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변의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외국인들 그죠. 4,800억 매도칠 것이다 했는데 4,800억 매도쳤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선물로 매도쳐버리죠. 그죠? 선물로 3,500억을 쳐버립니다. 동시에 주식으로 팔면서 선물로 수익을 당겨 가는 거죠. 이 친구도 하는 행태를 보면 선물을 같이 팔아 버립니다. 그러면 주식은 손해가 나지만 선물에서 수익 난다 말이죠. 어제 그 전날 매도 친게 있더라니까. 아 매도 이 선물로. 그 수익 나는 거예요. 계속 팔면 팔수록 수익 나게끔 돼 있어 지금. 그 하락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때문에 하락장을 좋아하는 거죠. 매도 치면 덩달아서 또 금융 투자도 매도하죠. 또, 금융투자 1,500원 매도했죠, 그죠? 이 친구는 맨날 차익거래를 막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주식은 내다 팔고, 그죠? 선물은 또 사죠, 그죠? 항상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차익거래니까 뭐, 자기는 차익만 따먹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70 벌어졌지 않습니까? 수익을 실현한단 말이죠. 매수했던 거, 주식 매수했던 거, 매도해버립니다. 이런, 음, 숨어있는 뜻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매도가 4,000억이 나오죠. 4,099억이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투자신탄도 던지고 있죠. 기관들이 이제 던지기 시작하죠. 이 친구들은 손실폭을 제한하기 위해서 뭐 20포인 20% 이래 20 하락하게 되면 다 던집니다. 3 0 자기 돈도 아니야, 이게. 344 포인, 344억이나 내던지고. 연기금이 받치긴 받쳤어요. 근데, 뭐, 이건 뭐, 114억까지밖에 안 사지들 않았죠. 받치는 척 하고 있는 거죠. 네, 하락적으로 배팅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콜 옵션이 14억 매수하고, 푸드 옵션이 57억을 매수했죠. 양매수로 하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양매수를 했을 때는 하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 비중도 또푸드옵션더 많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폭락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네. 그래서 소액이라도 계속 끌고 가시라고 했고, 상승할 때마다 푸드옵션 매집을 해라고 했는데, 이게 실현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일봉차트죠 선물 연결 선물 일봉차트입니다이 하락을 하면서도 반등을 해버리죠. 이때부터 제가 61선에 부딪히고 하락할 것이다 했죠. 2022년 4월 5일부터 올라올 때마다 매도관점으로 보시라고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사, 하락을 이렇게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락을 하고 또 반등을 이렇게 장대 양봉을 쳐버리니까 추풍낙엽으로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시 또 하락을 합니다. 사일도또 반등을 해버려요. 60일까지.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다 아작이 나 버리죠. 매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손절해 버리죠. 그러다가 또 61선 부딪히고 다시 또 내려가죠 하나 둘셋넷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저가를 무너뜨리고 또또 또 판단을 시켜 버립니다 이게 외국인의 전략이고 이 매도 세력들이 손절 나올 때까지 올려 버리죠 여기서 아마 다 틀어졌을 겁니다 틀렸을게 장대 양봉 나왔을 때 이때가 5일선 돌파하면서 21선까지 올라쳤던 거예요. 4월 29일날. 예. 저는 그때도 계속 어 매집을 해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61선까지는. 그런데 그게 보세요. 60. 21선을 얻어맞고 예. 여기서 이제 이 친구들이 매도 포지션을 구축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예. 박살 내버리죠 자, 추세는 계속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점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간 문제죠. 그래서 어, 큰 흐름을 보시고 어, 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어, 하나, 둘, 셋, 석달 연속 행보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장대 연봉이 발생할 때가 되었다. 5월장 하고 6월장에는 폭락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의 포인트는 300포인트 320포인트 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1차는 340 인데 뭐 340은 금방 도달할 것 같고 320에서 300포인트 까지 여기가 이제 300포인트 되겠죠 일단은 1차는 1차가 되겠죠 320포인트 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기준금리도 인상이 되었고 급하게 지금 물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폭락은 예측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행태 보세요 그죠 주식을 행보장세 때이 행보장세 때 주식을 다 던졌습니다. 행보장을 만들면서 자신들은 주식을 다 팔아치운 거예요. 그래서 결정타를 날리죠. 4 8 0 0또 결정타 날립니다. 장대원병 1조 팔아치우는 날이 올 거예요. 1조 팔아치우면서 선물도 매도하고 이때 다돈 쓰러 담아갔죠. 이때가 바로 기관들도 팔고 외국인도 파는 그런 장이 올 겁니다. 인자, 시초, 인자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하락의 시초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 하락 추세장이 지속될 마다 쭉 끌고 가는 장이야. 계속해서 방송으로 깊은 내용을 다 다뤄드렸습니다. 하락장의 특징은 전일의 저점을 계속 갱신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 2644.51 포인트 이렇게 중압주가 지수가 33포인트가 폭락이었고 큰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라고 이 험난한 파생세계 주식시장에서 성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실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제 동영상을 다 보게되면 예. 예, 좋은성과 있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